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올바른 테이크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테이크백이라는 스윙을 시작하는 동작 클럽이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기 전에 출발하는 동작을 말하는데 이 테이크백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테이크백이 원을 그리면서 가는 거는 맞아요. 그 원은 두 가지의 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평으로 회전을 해주는 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클럽이 위로 올라가면서 수직으로 동그랗게 생기는 원그두 개의 원이 합쳐지면서 클럽이 기울기만큼 기울어져 있는 스윙 플레인이라고 부르는 원을 만들면서 스윙을 하는 게 핵심인데 자, 이 원을 두 손이 그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동그랗게 옆으로 보내려고 원을 그리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고 완만한 스윙 플레인을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게 돼요. 네. <웃음> 제가 항상 레슨 드릴 때 말씀하는 내, 말씀드리는 내용이 원을 그릴 때는 오른손으로 클럽을 일자로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은 기울어진 원이 아니라 똑바른 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내가 클럽을 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건 잘못된 원이에요. 다만 무언가를 하지 않고도 이 손을 잡아주기만 함으로써 오른손이 아무리 일자로 움직이고 싶어도 일자로 움직이질 못하고 오른손을 일자로 뻗을 때 왼손이 클럽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오히려 옆으로 돌릴 때보다 그리고 일자로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위치의 위치에 클럽이 위치를 하게 돼서 좀더 정확한 스윙 궤도로 백스윙을 올라갈 수 있지 이거를 내가 억지로 동그라미를 만들겠다고 옆으로 돌리면서 백스윙을 올라가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여졌던 척추의 앵글이 펴지게 되면서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오는 백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공을 맞추기가 더 힘들고 올바른 스윙 궤도도 찾기 더 힘들게 돼요. 백스윙은 항상 테이크백은 일자로, 오른손을 일자로 보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왼손을 같이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회전을 하면서 동그란 기울어진 원이 나오게 돼요. 절대 여기서 클럽을 동그란 원을 낮게 만들겠다고 옆으로 돌리듯이 스윙을 하시면 은 지금 보시면 클럽이 옆으로 빠지는 이 동작이 심해지시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 클럽은 왼손은 잡고만 있으시고 어깨도 클럽을 잡고 있는 데만 쓰신 상태에서 오른팔을 쭉 길게 뻗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클럽이 기울어진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 궤도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공을 정확하게 컨택을 하지 이거를 옆으로 낮게 동그란 원을 만들겠다고 옆으로 돌리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지금처럼 몸이 기울어지면서 클럽이 옆으로 빠지는 스윙이 나오게 돼서 오히려 컨택을 할때 이렇게 온몸을 쓰면서 덤비듯이 컨택을 해야지 정확한 컨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동작이 많은 스윙이 나오게 돼요. 백스윙은 항상 일자로 보낸다는 느낌 왼팔과 양쪽 어깨의 역할은 클럽을 잡아주는 역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일자로 간 상태에서 잡아주기만 하면서 몸이 회전을 하니까 정확한 위치에 클럽이 오게 되죠. 이렇게 일자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고 올바른 길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